한집만 나왔 는데, <웃음> 이게 영상 으로 보면 되게 커 보이 는데, 그쵸. 그렇죠? 많탄명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. 응. 오, 새우가. 응. 와, 제가 혼자 먹어 도저히 못먹못 못 드실 것 같아요. 응. 아, 와, 이게 맛있, 진짜 맛있겠다. 이거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? 어, 뭐. 엄청 맛있다 안에 다두껍잖아 들고 있어도 네? 들고 있어도 가게가 네. 아, 음. 허접해 보이는데 맛은 있대요 이거 음. 안에 카스타드 같은데 카스타드? 네.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 특별한 맛은 저도 요 멘보샤 알죠 멘보샤 아 멘보샤 더꿀발린 느낌 버터라 버터 어, 튀긴 것 같은데 이거. 이게 얼마였어요? 이게 27불 얼마죠? 아, 4천 얼마 하겠네 아 진짜 있다 아침식 사러 로겠다 여기 홍콩 오면 여기 꼭 온대요 나만. 또 먹으러 가자 에러 타레트 먹으러 가자 또 먹냐 계란찜 <웃음> 맛 나는데 <나왔대. 웃음> <웃음> 진짜로 계란찜에서 또 타이청 베이커리가 여기 총리가 좋아한다고 그래. 예전에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유명해가지고 줄 서서 먹던데, 오늘은 시위 하는 것 때문에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먹는다. 줄 서서 오줌 아는 거아니 내 친구는 처음에 이거 먹더니 한 번에 막세개네개 이렇게 먹었는데 생각은 또안날것 같긴 해요 예전에 되게 허름한 가게였는데 원래는 인테리어 하고 나서 완전 깔끔하게 밖에 없고 이제 하고 나면은 자 타이청은 <웃음> 별맛 없는 걸로 응.